지현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수원까지 왔어요. 왜 왔냐면은 저희 고등부 친구 학교 신방을 할까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2금 내려왔는데 친구가 5시에 끝났는데 벌써 5시에요. 그래서 빨리 최대한 빨리 가야돼가지고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래서 뭘 할거냐면 일단 이 친구가 예은인데 예은이 일단 학교에서 나오는거 맞이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평소에 학교 끝나고 뭘 하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. 이따가 학교 앞에서 한번 다시 켜볼게요. 안녕! 어,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멀어요. <웃음> 금방, 금방 걸어가면은 도착할 줄 알았는데 어, 생각보다 멀네. 되게 나무가 많다. 학교 근처는 좋다. 여기 사는 학생들은 학교까지 1분이면 오겠어 이제 학생들이 보기 시작해요 전화를 한번 해봐요 내가 카메라 켜고 있는 거 되게 부끄러워 생취할 텐데 부끄러운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카메라 들고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저기다저기다저기다 저깄다 저기 저기 저기 야 야야 야, 어디가 야 얼른 너도 인사해 얼른 인사해 제가 아는 유일한 예은이 친구예요 인사, <웃음> 얼른 자기소개하세요 <웃음> 자기소개하세요 얼른 오 대박이다 아, 구독겠어요아 구독했어? <웃음>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또봐 <웃음> <잘했어. 웃음> 안녕 야예은 도망가지 말라고 일로와 아니 안 가져올 수 있다면서요 야안 가져올 수 있다지 나안 가져온다고 아니잖아야 그래서 어디로 가니 예은아 얼른 제대로 한번 인사드려 <웃음> 이름도 말해요 예은이 네 예예은이를 예, 만났어요 이제 예은이가 인대 주는 곳으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예은이가 핵길치 가지고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어 아니 가고 있잖아요 어, 어디 가는지도 모르면서 아, 그냥 아, 야 이리로 가면 더 없는데 보고 봐아 꺾어야죠 아 하가 직진만 하십니까 즐거웠 아 진짜 길치들이. 길치들이 야, 야, 내가 길치야? 너이걸왜 어? 너한테 그런 소리 들어야 돼? 저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? 그럼 여러분, 제가 이예은 씨를 만난 지 10분째 여전히 고만 있네요. 오늘 안에 뭔 아, 뭐, 그래. 어딜 갈수 있긴 하겠죠? 이 친구들랑 이 여기까지 와봤어? 그래? 아, 오늘 내 목표는 너가 학교 다닐 때 가는 곳을 네. 가보고 싶었던 거야. 네, 네. 네. <웃음> 이디야 갑시다. 근데 너 갔다가 애들 만날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해. 아까 만난 거 내가 한번 해야 되는 데결아이습야왔제니사제 <웃음> <웃음> <결국 이디야 왔습니다. 웃음> 자취방 자분방리 있는 리이있아왔이요이 그 왔어요 <웃음> 이요야왔하요하하하지 <이디야 왔어요. 웃음> 네. 하다하네하안만하하하 <웃음> 아, <막지> <웃음> 2시간, 2시간에. 2시간에 아. 지금 시간이몇시에들어가네 아... 아... 야! <웃음> 너 원래 밤에 들어가는데 왜 집에 들어가야 된다고? 아... 재밌다. 야, 여너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널 보려고 한 시간 반을날아어왔어 아, 그때 나 옛날에 나나때 물같이 좋아야? 뭐... 뭐... 뭐... 뭐... 뭐... 아, 그래. 그래. 내가 그말 했는데 그야 뭐야, <웃음> 오늘 영상 올라가 여시에 아.. 니 그리고 제가 이 주변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게그 학교를 다니잖아 학교를 다니고, 학교 다니고, 학원 가고 가고, 노무적인 생활 물어보는 거잖아요. 오빠를 위해 스티 주변 먹을 때있냐 물어보는 거잖아요. 반 시간이서 식사는 이 누가 낫지? 일단 너도 아무튼 밥 먹어야 될거 아니야? 먹어 내가 뭐하 응. 저번주에 올라온 영상은 진지한 영상 맞아요 그마이서다 응. 응. 그 빨간색은 뭐예요? 빨간색나안 맞네 끝까지 와야지 응? 여러분들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얘 응. 내가 일정이 이렇게 근데 너 보러 뭐 거야 알니지 어? 오케이 왜냐? 너무 안하도 여기까지 거다 오늘 만해알겠어아2 그만해 너랑 다 알아 또 가면 맘 있어요? 아니야 맘토티비 있어요? 아요 약간 학생느낌이에요 나오고 맘토티비 맘토티비 싸이먹은 뭐 이틀 연속 <웃음> 먹으면 맛있지 뭐. 이장면 이제, 이제 이렇게 펜티비 쓰면 돼요 내가 끊임없이 막가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내말 듣지도 않고 핸드폰만 아, 하고 벽 쌓는 그런 모습 컨셉 아이쿠 또 가면 마음껏 있어요 마음껏 드세요? 응 사이버는 사이 뭐 이틀 연속 먹어도 맛있지만 응. 그럼에도 불구하고 <웃음> 안 받아줘 <받아야죠>, 또 제가 <웃음> 여러분. 아 진짜. 한번 대화도 <웃음> 나눠, 대화도 나눠봅시다. 초등학교 5학년 때저에게 와서 6년이 되는 시간 동안 함께했는데 지금까지 페이스고 친구를 안 받아줘. 요왜 아, 네. 윤성이는 네. 받아주고 윤성이는 참고로 저희 교회 중학교 1학년 때남요왜 윤성이는 아, 받아주고 네. 나나 안 받아? 윤성이는 똑같은 학생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다면. 댓글로 이혜은 친추받아라 이혜은 친추받아를 모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모든 컷, 댓글들이 컷. 저에게 내가 힘이 내가 될 것이고 미안해. 이 친구와 저의 페이스북 따라오세요. 친구를 따라오세요. 받아주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게 되는 예은이 친구가 있다면 예은이 친구들도 꼭 이거 페이스북 친구 받으라고 전사님 거꼭한 번씩 말해주길 바랄게 요 얘들아 고마워 따라오세요. 고마워 얘들아 따르겠죠? 따라야 돼요? 해직자님은 야 돼요 저희 편이기 때문에 제 말만 들으실 거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먹으러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후보를 찾고 있어요 야 일단 그럼 숙쪽으로 가자 어쩜 그 쪽이 있다로 알았어요 이렇게 러면 일단 숙직으로 가겠습니다 알리 인사 한번들려 <웃음> 너. 그럼...